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8회 월요일 방송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입니다. 어, 지난해 차에는 약수 또는 재수에서 어, 한개가 나왔죠? 한개가 나왔습니다. 예측하기는 0개 또는 한개였는데 어, 예측한 대로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어, 이번 이차거 약수 확인해 볼까요? 1 0 4 8의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오늘은 약수 또는 재수 정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 지금 보여드리는 약수들은 어, 제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 약한 수라서 어, 이것을 어, 필출그룹을 뽑으시면 필출그룹 세수 내지 네수짜리 필출그룹을 뽑으시면 어, 거기에서 우선 약수를 어, 제쳐놓고 나머지 수에서 살펴보셔서 어, 거기서 안 보이시면 이 약수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뜻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헌터는 제외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외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어 그렇게 하고 그 아직까지도 어이 복귀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어 복귀 방송을 꼭 확인하시고 이 헌터의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어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어 아, 화, 사, 사용하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어, 지금까지 헌터 자료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음, 거의 어, 매주 거의 100%에 가깝게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로또니까 모르잖아요 로또는 늘그 어, 의회의 그 기록을 세워가니까 그러니까 로또니까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 2차 첫 번째입니다. 약수. 어, 대상수는 15입니다. 15는 어, 세로로 5연속 올라갔죠. 어, 세로로 5연속 올라갔습니다. 음, 이 15에 대해서 다른 자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 15는 요 어, 이거 외에는 작은 흠결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만 달랑 있습니다. 세로로 어, 오연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계속 자료를 또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헌터가 찾아낸 자료는 어, 이거밖에는 다른 흔결은 없어요. 어, 오연석이 현재 어, 오연석이 어, 현재 4연멸 중이에요. 4연별 중인데. 5연속은 일반적으로, 어, 이렇게, 두 4, 3연속에서부터, 어, 여기 2, 4, 6, 8, 8연속, 4, 3연속에서 8연속 사이에, 아, 어, 길게 간 거는, 2, 4, 6, 8, 10, 12, 14, 16, 17연멸까지 간 경우도, 야, 아주 가끔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 헌터가, 어, 복귀를 시작한 이래로, 최장 17연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8연멸에서 10연멸 사이면은 많이 간 건데요. 최근에는 3연멸 후에 두 차례나 출을 했어요. 3연멸 후에. 근데 현재 4연멸이에요. 이 때문에 이 5연속 자료가 이제 출하 시기가 임박해져 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15가 현재 5연멸인데요. 아, 5연속인데요. 이 5연속 자료가, 어, 어, 뭐냐면, 어, 출할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간 거예요. 아직은 뭐꽉찬건 아닙니다. 4연멸이니까요. 아, 4연속 이제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 최근에는 어, 3연멸 3연 후에 출한 경우가 두 차례가 있습니다. 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15는 헌터는, 제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구분할 수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5연속이라도, 이제 출할 시기가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15는요. 다음은, 어, 1입니다. 대상수가 1이에요. 어, 1은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네요. 어, 일에 대해서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어, 일은, 어, 이거 말고도, 어, 작은 흠결들이 네 개가 더 있습니다. 네 개가 더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일은, 일단, 어,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어,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해도, 어, 제이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어, 늘 필출그룹에서 약수를, 일을 제쳐놓고, 살펴봤을 때어그 좋은 수가 없으면 일도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수 중에서는 제이수에 가깝다 이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1은 일단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어 지난 2차에 어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가 한 개가 출했잖아요. 딱한 개가 출했는데 약수 중에서 어, 그 수가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였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라 해도 어, 제수는 아니에요. 헌터는 제수는안 다루니까 어, 그 제수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41입니다. 41도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이거 다른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41도 어 작은 음결들이 하나 둘셋네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개가 있어요 4일도요어 그래서 어4일도 일단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를 하는데 어이4일이 필출 그룹에도 두 군데나 들어 있네요 4일이요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를 해 놓고 어, 주중에 어, 다시 이거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필출그룹 이제 필출그룹에서 어, 그 고정수 뽑아낼 때에 아, 이건 다시 한번 어, 검토를 해야 될 수예요. 그래서 일단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만 분류해놓겠습니다. 4 1일이요 어, 이번 이차에는 어, 약수들이 저, 어, 지난 지난 이차까지는 헌터가 약수들이 기운이 많이 빠져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번 회차는 전반적으로 기운이 빠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수들이 전체적으로요. 어,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0일은 제2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리하겠습니다. 필출 그룹에도 두 군데나 들어 있어요. 40일은요. 이제 주말에 가서 다시 한번 헌터가 또 방송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번 에차는요 약수에 대해서요. 자, 다시 또 다음에는 어... 어,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대상수가 9인데요. 여기는 어,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당퐁퐁 당퐁퐁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풍당퐁당 어, 자료가 이제 어, 최근, 최근에 최근 어, 기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제의시켜도 되,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그렇게 편안하게 제의시킨다고 해도 제의수란 뜻은 아니었죠. 었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이 루트는요. 아, 그런데 이제 풍당 풍당 자료가 지금 4연속 이제 전멸을 했어요. 그러면 헌터가 말씀드리기는 이제 5연속서부터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이 풍당 풍당 자료는 5연속에서 9연속 사이가 상당히 이제 출할 시기가 꽉차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 사연멸 중이라서 어 이제 풍당 풍당 자리는 이제 어, 출할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간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약수들도 흐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그 흐름을 잘 어, 파악하고 있으면 음, 그 고정수 찾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풍당 풍당 자리는 이제 이번 2차서부터는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출하시기가 이제 꽉 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풍당 풍당 자료가출하시기가꽉찬 거는 어8연멸 9연멸일 때꽉 찼다고 헌터는 보고 있거든요. 그때 가면은 풍당 풍당 자료는이 어, 8연멸 9연멸까지 가면은 이제 무조건 한개 이상은 이제 어, 찾아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번 이차서부터는 풍당 풍당 자료를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2번이차에 퐁당퐁당 자료가 두 개가 있는데요. 어그 중에 하나가 9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작은 음결이 이거 말고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서 퐁당퐁당 자료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9번은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3번입니다. 대상수는 3번인데요. 우측 사선으로 어, 4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이것도 다른 자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어, 3번은 이거 말고 작은 음결이 두 개가 더 있네요. 어, 3번도 역시 어, 이것도 어, 그냥 아,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대상수가 18입니다. 18은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어, 다른 자료도 보겠습니다. 어, 18도 작은 음결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일단 18도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28입니다. 28은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어, 올라갔네요. 어, 28도 다른 자료를 살펴볼까요? 어, 28은 어, 지금 작은 음결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를 하는데요. 어,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어, 다들 아시, 아시죠? 뭐냐면, 보너스불로 출했던, 보너스불로 출했던 수가 아직 당번으로 안 나오고, 있는 수들 있죠. 그 대상수에 얘가 들어있어요. 근데, 어, 보너스 볼로 나왔던 수가 지금 2연멸 중입니다. 2연멸 중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할 시기가 이제 가까웠어요. 물론 4연멸 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연멸 한, 아, 말씀 잘못 드렸네요. 4연멸 한 것까지가 아니고, 이 헌터가 복귀자, 복귀를 시작한 이래로 그렇습니다. 복귀를 시작한 이래로, 어, 4연멸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 현재 2연멸 중이에요. 일반적으로 2연멸 내지 3연멸이면 일반적으로 출하거든요. 어, 이 보너스 볼로 나왔던 수들이 말입니다. 어, 그 중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어,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지금 남아있는 게. 어, 그래서, 그 여섯 개를, 어, 이번이 저의 주의를 해야 되는 대상수로 헌터는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 28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은, 어,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는 하되, 어, 주의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28이요. 자, 다음은, 어, 이번에는 14입니다. 14가,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14가요. 14는 요거 말고도 또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에도 어,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어, 똑같이 두, 두 자료가 다두 계단 타기식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자료가 이게 이제 중복이 되는데요 다른 자료도 한번 봐볼까요? 어, 요거는 작은 음결이 3개가 있습니다. 14는요. 아, 그래서 이건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간 자리가 두 개가 있고 거기에 작은 음결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14는 어, 일단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아,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해요. 자, 다음은 어, 34번입니다. 어, 34번도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로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어요. 어, 34가요. 어,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로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는데, 어, 이거는 작은 음결이 한 개밖에 없네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이 약수 이것도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약수로만요. 34는 어,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여기는 27인데요. 어, 이거는 퐁당퐁당, 어, 4연속 올라갔네요. 어, 앞에서도 퐁당퐁당 자료 말씀드렸죠. 어, 그 퐁당퐁당 자료가 이제 서서히 이제 출하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7을 다른 자료를 펴보니까요, 음, 27은 어, 작은 음결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일단, 퐁당퐁당 자료가 이제 긴장할 시기가 가까워져 가고, 어, 작은 음결이 한 개밖에 없어서, 일단 약수로만 분류해야 되겠습니다. 어, 27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어, 5969 보너스 볼. 5,9,6,9 보너스 볼로는 나오기가 어렵다 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5,9나 6,9나 보너스 볼로 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어, 참고하시고요 아, 이것도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로또는 늘 100% 라는 건 없습니다 아, 참고자료입니다 5,9로 나오기 어렵다 또 6,9로도 나오기 어렵다 또 보너스 볼로도 나오기 어렵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에 27을 필출로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어, 4구 이하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꼭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어, 자, 다음은 헌터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입니다. 어, 오늘 방송 끝나고 또 이제 추가로 이제 더 어, 자료 많이 찾아봐야 돼요. 대상수가 여기는 35입니다. 35는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죠. 35가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요. 다른 자료를 살펴볼까요? 35는 이거 외에는 다른 흠결이 없어요. 작은 흠결도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35도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35도요.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대상수는 45인데요.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이 45는 이거 말고도 또한 자료가 있는데요. 어, 바로 이렇습니다. 45는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또 4연속 올라간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개 자료가 중복이 됐고요. 어, 또 이거 말고도 어, 작은 음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45도 어, 일단... 어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45도요.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를 하는데요. 어 이것도 또그 음,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 보너스볼 중에서 보너스볼로 나온 수가 아직 출하지 않고 있는 그룹에 들어있습니다. 45가요. 그래서 역시 주의는 하셔야 돼요. 어, 이번 이차에는 약수들 어,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조심조심 다뤄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45는 분류하겠습니다. 헌터는요. 자 다음은 어, 26입니다. 대상수가. 여기는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어, 일단 약수로 분류가 되는데요. 어, 또 다른 거를 봐 볼까요? 어, 이거는 작은 음결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약수로만요. 음, 제일 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약수가 총 2번이 차에 어, 13개를 보여드렸습니다. 13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약수들은 안정적인 필터를 하면 0에서 3 또는 0에서 4 4개가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 복귀자료 지난 2차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니고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필터를 하시는 분들은 0에서 2 또는 1에서 3 필터를 권장합니다. 자, 근데 이번 2차는 지금까지 13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약수가 이제 기운이, 이제 지난해차부터 기운이 좀 살아난 것 같아요. 뭐냐면 작은 음결들이, 어, 그렇게 많이 붙어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헌터가 권장, 권장하는 거는 1에서 2 또는 1에서 3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해차는. 어, 전멸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어, 약수들이, 어, 대체적으로, 어, 필출그룹매도 약수들이 이렇게 종종 섞여 있고 그래서, 어, 이번에 차에는 어, 이렇게 약수 기, 약수들이 어, 기운이 이제 살아나는 게 이렇게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어, 약수들은 좀 조심조심 다루셔야 될것 같아요. 어, 한 개에서 두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헌터가 좀볼 때는요. 그래서 어, 이거는 약수들은 어, 이 헌터가 시간이 된다면 어, 금요일 또는 토요일 날 오전에 토요일 아침 일찍, 금요일이나 토요일 아침 일찍 어, 이 약수들 중에서 위험한 수들이 발견되면 어, 금요일 또는 토요일날 아침 일찍 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약수들이 이번에 차는 어, 만만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개 내지 두개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한개 내지 두개 정도 출하죠. 근런데세 어, 개까지도 어,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약수들이요. 어, 일단 어, 그 15가 세로로 5연속이었는데 5연속 수도 작은 음결이 한 개도 안 붙어 있어요. 아, 딱그 딸랑 1 아, 5연, 5연속 오연 하나밖에 없고 5연속 자료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만해 보이는 약수들은 몇개안 되죠. 이번에는요. 자 그래서 어, 참고하시고요. 헌터가 어, 주중에도 계속 살펴봐서 어, 이 약수 중에서 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는 수가 있으면 금요일 내지 토요일 날 어, 다시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 어, 자료 좋은 자료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어, 잘 참고하셔서 어, 대박도 이루시기 바랍니다.